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LG전자 신입사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방금 전에 진행하고 왔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질문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남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글꼴이나 그런 도형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손쉽게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틀을 빠르게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ppt를 처음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삽입 텍스트 상자 그리고 톡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맑은 고딕 18 포인트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글꼴을 기본으로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글꼴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회사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회사 글꼴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글꼴 중에서 에스코어 드림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글꼴도 얇은 것부터 굵은 글꼴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얇은 글꼴로 제일 먼저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얇은 글꼴로 바꿔주세요. 얇은 글꼴로 기본을 해주시고 포인트는 한 24포인트 정도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24포인트. 이게 기본적으로 되면 딱 좋은 크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설정한 이 텍스트 상자를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을 톡 눌러 줘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했을 때, 맑은 고딕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에스코어, 그림 2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면 텍스트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pt 처음 만들기 전에 하얀 도화지에서 텍스트 상자 설정부터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형도 사실 이런 색상 도형 되게 싫잖아요 되게 초보자 같고 그쵸? 이 색상이 싫으시면 기본적인 색상부터 바꿔주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를 해주시고 저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회색으로 많이 해둬요 회색 그 중에서도 밝은 회색 이 밝은 회색이 은근히 정말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으로 뭔가 영역을 지정해준다든지 이런걸 할때 정말 많이 쓰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두면 그냥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요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만들자마자 끝나거든요 자 볼게요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바꾼걸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을 해서 이렇게 삽입해주시면 한칸두칸세칸네칸 세 이런식으로 순식간에 회색을 활용한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 텍스트 상자 설정 기본 도형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도형과 그리고 텍스트 상자 설정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좀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ppt 빨리 만드는 법에서도 알려드린 내용이긴 한데 바로 미리 내가 자주 쓰는 글꼴이나 효과 그리고 색상 그런 것들을 미리 슬라이드의 바깥쪽에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이걸 미리 배치를 해두시면 나중에 피핀 만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에스코어 드림 요체 글꼴 해두는데 여기다가 이 에스코어 드림체를 굵은 글꼴을 세팅을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이거는 조금 더 얇은 글꼴 5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아예 얇은 글꼴 그냥 더 얇은 글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꼴 말고 이거는 고딕체잖아요. 이 고딕체 말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할 건데 바로 저는 한강장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 명조체 중에서 한강장체. 한강장체 중에서 어, 굵은 것과 그리고 얇은 것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후에는 여기 아래쪽에다 뭘 집어넣느냐. 바로 도형의 색상이나 효과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둘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어, 이 ppt에 테마 색상을 미리 넣어두는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이 회색인데 이 색상을 한세개 정도로 미리 복사를 해둘게요 그리고 하나는 저는 테마 색상을 이번에 뭘 해볼거냐면 그냥 좀 봄이니까 좀 벚꽃 요런 색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분홍색 밝은색 하나 이게 기본 테마 색상 하나예요 그리고 두번째 하나는 좀더 밝은 분홍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밝은색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조금 더 어두운 분홍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세 개의 테마 색상을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바로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자료 안에다가 그대로 다 붙여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아 그거 하나 너무 좋겠다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은 저는 어떤 거 많이 선호하냐면요 그라데이션 여기 있는 이 그라데이션 중지점 중에 두개 보이시죠 이게 두, 개, 두 개를 삭제할게요 하나 둘 삭제하시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둘다 검정색으로 바꾸되 하나는 투명도를 100%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만 만들어도 PPT 만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제가 지금 PPT 표지나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일단 표지를 만들 겁니다 삽입 텍스트,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땡땡 전자 신입사원을 위한 파워포인트 제작 스킬 특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 글꼴이 없네 보통은 여기에서 하나하나 직접 들어가서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거 그대로 서식 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그래서 글씨 크기 키워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다 일단 배치를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구요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거냐면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삽입 그림 스톡 이미지 그냥 뭔가 전자에 관련한 이미지를 넣어 볼겁니다 뭐 이런게 있다 그럼 요런것들 선택해서 삽입 눌러 볼게요 그럼 이 이미지가 딱 들어가죠 이 이미지를 삽입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에 꽉 차게끔 만들어 줄게요 저는 슬라이드에 꽉 차게 만들 때이 슬라이드의 비율이 몇 비율인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데요 이게 16대 9 비율이다 그럼 이 이미지를 16대 9 비율로 잘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미지 선택하고 그림 서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6대 9로 잘라주고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글씨도 안보이고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거를 지금 만드신 요 자료 있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합니다 지금 복사가 됐죠? 크게 키워요 크게 키워주시고 자 요거를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일단 텍스트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해주시고 를 왼쪽으로 배치를 해서 왼쪽 하단으로 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바로 ppt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만들어두면 매우 편리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 이것도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2022년 3월 7일 흰색으로 만들고.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른쪽에다가 이런 내가 이번 ppt를 만들 때 쓰려고 하는 그런 테마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삽입해 두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복사하면 안되고 요거를이 슬라이드 자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자료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작업들을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 왼쪽 상단 여기다가 분홍색 요거를 삽입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삽입하고 그리고 이렇게 삽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요것도 삽입을 해서 뭐 그냥 디자인적으로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쉽게 만들고 텍스트도 그냥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글씨체 키워주고 글씨체 키우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엔터 상단에 있는 괄호를 누르던가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꺽쇠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글씨는 흰색. 오른쪽에 소재목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그대로 복사해서 글씨 크기 작게 하고 흰색으로 만들고 배치. 그러면 템플릿 하나 뚝딱 만들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빠르게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던 자료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 자료가 있으면 그거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붙여넣어요. 붙여넣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서식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색상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서식복사 컨트롤 시프트 C 그리고 또한 컨트롤 시프트 V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붙여넣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기본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설정한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바깥쪽에 텍스트 상자 그러니까 즉 내가 이번 ppt에 만들고 싶은 테마에 맞는 글꼴과 도형, 색상 같은 것들, 효과 같은 것들을 미리 넣어두시면 그 서식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또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빠르게 ppt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정말 칭찬 많이 받으실 겁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최대한 PPT 빨리 만들어서 퇴근 일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